안녕하세요. 아펠입니다. 아펠로서 첫선보게될 영상은 바로 변형 고무 무늬 미니 목도리예요. 앞으로 아펠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을 하시면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변형 고무 목도리의 특징은 짬이 굉장히 부드럽고 목도리 자체가 유연하다는 거예요. 무늬가 비슷한 한코 고무뚝이랑 비교했을 때 변형 고무 목도리가 목에 감기는 맛과 물 흐르듯이 툭! 떨어지는 핏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올겨울 따뜻하게 내 목을 감싸줄 변형 고무무늬 미니 목도리 시작해볼게요 저는 발렌타인데이 올한타레로 만들었어요 실 라벨에 보시면 실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어요 어떤 바늘을 사용해야 하는지 세탁은 어떻게 하는지 등등이 나와있으니 지금 가지고 계신 실에 대한 바늘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은 라벨 참고하세요 사이즈는 폭 6cm, 길이 135cm 정도 되구요 발렌타인데이 올 한탈에 6호 줄바늘, 실을 잘라줄 가위, 꼬리실을 정리할 돗바늘 필요해요 코잡기부터 시작할게요. 총 9골을 잡아줄건데요. 변형 고무 무늬는요. 3코가 하나의 무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3의 배수로 코수를 계산하시면 돼요. 폭을 널찍하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3의 배수로 계산하세요. 실 끝에서 한뼘두뼘세뼘 뼘, 뼘. 실을 반으로 접어주었어요. 고리 안으로 엄지와 검지를 넣고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손가락 사이 실 하단으로 바늘을 넣어 실을 살짝 들어 올린 후 검지로 실을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바늘 아래로 내려주세요. 엄지실과 실 사이 통과, 검지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실과 실 사이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 두 코가 만들어지고요. 이 다음부터는 한코씩 만들어줘요. 다시 실실 실 사이에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놓고 바늘을 그대로 내려줍니다. 엄지 실과 실 사이 통과, 검지 실과 실 사이 통과해서 다시 엄지 실과 실 사이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늘 그대로 내려서 엄지 통과, 검지 통과, 다시 엄지 통과. 총 9코 만들어줄게요. 꼬리실은 매듭을 지어서 묶어둡니다. 나중에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아홉 코를 잡아주었어요 이제 변형 고무 무늬를 떠볼건데요 변형 고무 무늬는 3코가 하나의 무늬로 되기 때문에 3코씩 3코씩 끊어서 생각하시면 편해요 해볼게요 변형 고무 무늬 뜨실 때 실은 반드시 앞에 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코씩 끊어서 생각한다고 했어요. 바늘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뜨기로 하나를 빼줄 거예요. 실, 잡아주고요. 안으로 빼뜨기 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코를 겉뜨기로, 첫 단이 좀 빡빡해요. 겉뜨기로 두 코를 겉뜨기로 한 번에 떠줍니다. 모아뜨기 해줬지만 실이 아까 앞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 수가 줄지 않아요. 한코두 코, 세 코, 세코 그냥 있어요. 실이 밖에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져와주세요. 첫 코는 안뜨기로 빼주고 두 코는 겉뜨기로 함께 모아떠줍니다. 바늘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실 바깥에 다시 위치했어요 다시 안으로 가져오세요 첫 코는 어떻게? 안뜨기로 빼뜨기 해주고 두 코를 한 번에 모아서 겉뜨기 방향으로 떠주기 첫단 끝났어요 너무 쉽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늘 돌려줄게요 첫 코는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세개씩 생각해요 첫 코는 안뜨기로 빼주고, 두 코는 모아서 떠주기. 밖에 있는 실 안으로 가져와서, 첫 코는 안뜨기로 빼뜨기 해주고, 두 코는 모아서 떠주기. 바늘, 저기 실 안으로 가져와서,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하고, 두 코를 모아서 떠줍니다. 2번 단까지만 떠볼게요 실요렇게 잡아줬어요 저는 앞에 가지고 와 있어요 지금 안뜨기 방향으로 한 코를 빼뜨기 하고 두 코를 겉뜨기 방향으로 모아서 떠줍니다 밖에 있는 실 안으로 가져와서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하고 두 코를 함께 모아서 떠주기 밖에 있는 실 다시 앞으로 가져옵니다 첫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빼뜨기 하고 나머지 두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함께 떠주기 뜨시다가 어 어떻게요 코 수가 줄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바늘에서 실 그러니까 이 바늘에서 실이 뜨시다가 빠졌던가 아니면 코를 실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나서 뜨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점 염려해 주니까 그러니까 기억해 주세요 코를 고치실 때는. 바늘을 먼저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부분까지 모두 풉니다 모두 풀게요 풀어주고 저는 실이 여기에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뒤에 모습이 이렇게 생겼고 앞에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중간에 늘어진 코들이 이렇게 보여요 측면에서 볼게요. 첫 코, 줍고,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줍고, 두 번째 코도, 여기 보면 까 약간 늘어진 코 있죠? 얘 먼저 줍고, 그 앞에, 요 아이, 요 아이 줍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을 다시, 바깥에서 안으로, 무조건 바깥에서 안으로, 주었죠? 그 다음에,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줍는 거예요. 늘어진 코 하나 줍고, 옆에 바로 서 있는 거 하나 줬고 여기는 두꺼 보이네요 그죠? 이 아이, 아이 이렇게 줬고 요 아이도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둘이 여섯 여덟 아홉 개 이렇게 줬는데 어, 요 아이가 좀 제대로 못 줬네요 다 줍질 않아가지고 음. 이렇게 좋아요 한번 떠볼게요 실이 오겠으니까 바늘 이렇게 옮겨야 되겠죠? 옮겨서 안뜨기로 빼뜨기 하고 겉뜨기 두개 같이 뜨고 바깥에 있는 실 안으로 집어넣고 안뜨기로 빼고 겉뜨기로 두개 뜨고 안뜨기로 빼고 겉뜨기로 두개 두뼘세뼘세뼘 정도 남기고 코 마무리 해줄게요. 첫 코는 겉뜨기로 떠줍니다. 두 번째 코도 겉뜨기 떠준 다음에 첫 번째 코를 살, 첫 번째 코에 두번째 코를 겹렇어주세요 그럼 살아있는 코는 두번째 코예요. 다시 한코 떠주기. 겉뜨기로 한코 떠주고 또다시 엎어주고. 다시 한코 떠줍니다. 또 엎어주기. 이렇게 한코씩 떠가면서 마지막 끝까지 다 덮어줬어요. 고리 안으로 꼬리실 통과. 매듭 양쪽 옆에 매듭 정리할게요. 돗바늘에 끼워주요